전세계 유니버설 스튜디오 중 오직 지금 재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신비한 동물들부터 좌우가 뒤집어진 요상한 안내판과 가이드맵에도 없는 숨겨진 어트랙션까지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원오브라더스 스튜디오의 차이점도 한 큐에 전달해드립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의 크루 출신이자 2016, 17, 18, 19, 22, 23 6년차 연간 회원으로서 USJ 가학 테마구역의 TMI 베스트 10 꾹꾹 눌러 전해드릴 저는 혁이고요. 그첫 시간으로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테마구역, 위저딩 월드오브 해리포터 구역으로 TMI 투어 떠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It's c o a s t Time. USJ에서는 방문객의 생일달과 그 다음달에 생일 축하 스티커를 나눠줍니다. 옷이나 볼, 머리띠에 부착하면 온종일 기분 좋은 생일 축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스티커는 기본적으로 USJ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데요. 딱한 군데, 해리포터 구역에서는 배부하지 않는답니다. 만약 해리포터 구역의 크루에게 생일 스티커를 부탁한다면 이곳은 마법사의 세상이니 머그레 물건은 다루지 않는다는 아주 테마파크다운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usj의 해리포터 테마 구역 입구에는 정체를 모를 거석들이 원형으로 늘어서 있습니다 이 거석들은 3편 아즈카바네수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실물 크기로 재현된 곳은 usj가 유일합니다 이 환상열석의 정체 바로 해시계입니다 usj의 크루들이 보는 파크 안내서에도 실려있는 내용이죠 영화에서도 워낙 인물 중심 장면에 등장하기 때문에 usj에 와서야 이것이 해시게임을 실감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햇살 좋은 날에 가시면 이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해시계라는 점도 알게 되실 겁니다. 다만 사람이 많을 때 가면 벤치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원형의 열석을 세우는 것은 옛 켈트인의 전통 중 하나인데요. 해리포터에서 호그와트성의 위치가 스코틀랜드의 어딘가라고 하는데 켈트족의 문화가 비교적 잘 남아있는 곳중한 곳이죠. 또한 스코틀랜드는 고대의 활발한 화산활동에 의한 화강암지대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해시계와 그 주변의 기암괴석은 물론이고 호그스미드의 상점 건물들과 호그와트 성그 자체는 물론 성을 바치고 있는 암괴에까지 화강암의 특성을 아주 잘 묘사해두었으니 학창시절 지리나 지구과학을 좋아했던 분들은 소싯적 기억을 떠올려 디테일을 찾아보세요. 전 세계에 오직 USJ만 있는 것이 해시계뿐만은 아닙니다. 해시계 뒤로 이어지는 기다란 금지된 숲 섹션과 호그와트성의 멋을 한층 더하는 그림자 호수도 USJ의 해리포터 구역에서 새롭게 추가된 요소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있는 해리포터 구역을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라고 부르는데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플로리다에 다이애건 엘리 구역이 있고 유니버설 아일랜드 오브 어드벤처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제팬 할리우드, 베이징의 호그스미드 구역이 있습니다. 다이애건 엘리 구역을 제외하면 USJ판 호그스미드 구역의 입구가 가장 독특합니다. 입구부터 대놓고 이것이 해리포터 테마 구역임을 보여주는 여타 호그스미드 구역과 달리 USJ에서는 마을의 입구를 숲 깊숙이 꼭꼭 숨겨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사실 USJ는 개장 익년도부터 폐장설에 시달리던 비욘의 테마파크였습니다. 개장 10주년이 되던 해에 USJ로 이직을 온 모리오카스 역시 전 CMO는 올랜도에서도 대성공을 거둔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를 USJ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시에는 파크를 확장한다는 개념이 일반적이지 않았고 USJ에도 구석에 있는 주차장 말고는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해리포터 구역의 입구를 공원의 주요 동선에서 멀리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고 그빈 곳을 금지된 숲 컨셉으로 꾸민 것이죠. 그리고 지형적 특성에 의해서 호그스미드 마을과 호그와트 학교 사이에 넓은 공터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빈 땅을 그림자 호수로 활용하게 됩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고요. 이에 착안하여 새롭게 만든 테마 구역이 장안의 화제인 슈퍼 닌텐도 월드입니다. 그림자 호수 옆으로는 가끔 빈 마차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입학식 날 신입생은 보트를 타고 호수를 가로지르지만 재학생은 세스트럴이 끄는 마차를 타고 성으로 향합니다. 세스트럴은 죽음을 목격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생명체로 죽음을 경험한 적 없는 대부분의 학생 눈에는 마차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 말 없는 마차라고 불리곤 하죠. USJ의 빈 마차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프로젝션 맵핑쇼를 위한 일종의 무대입니다. 맵핑쇼에 배우들의 연기를 곁들이는 것도 USJ만의 특색이죠. 디딤판으로 학생들의 짐가방을 쌓아둔 것도 숨은 디테일입니다. 금지된 숲을 지나 처음 해리포터 구역에 입장할 때 아치형 입구의 위쪽을 잘 관찰하세요. 호그스미드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간판이 보입니다. 음뭐 색다를 것 없는 평범한 간판입니다. 그림자 호수 주변에도 비슷한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판 유심히 살펴보면 무언가 이상합니다. 글자가 좌우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미술팀의 실수일까요? 아니죠. 해리포터 세계관에는 트리 위저드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유럽의 3대 명문 마법학교인 호그와트, 덤스트랭, 보바통의 학생들이 모여 최고의 청소년 마법사를 선발하는 대회입니다. 4편 브레잔에서는 호그와트가 개최지로 선정되어 덤스트랭과 보바통의 학생들이 호그와트를 찾아옵니다. 이때 두 학교의 학생 모두 호수를 통해 호그와트에 도착합니다. 호숫가에 있는 이 간판은 호수에서 학교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한 것으로 호수 방향으로 보면 뒤집힌 것처럼 보이지만 호수에서 바라보면 정상적으로 보이죠. 그림자 호수의 부둣가를 나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해시계 광장에서 새 학교의 학생들이 장기를 뽐내는 트리 위저드 스피릿 랠리를 벌이는 것과도 이어집니다. 호그스미드 마을은 일대 최고의 마법사 상점가이기 때문에 해리포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콘텐츠는 물론이고 영상화되지 않고 소설에만 나오는 요소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마법사 체스나 맨드레이크처럼 쇼윈도에 노출돼 있는 건잘 찾으세요. 그런데 상점 내부에 숨어있는 괴물들에 관한 괴물들은 많이들 놓치세요. 이 괴물책, 일부 애니메트로닉스라서 실제로 덤벼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에는 샅샅이 둘러보아야 알수 있는 디테일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모닝모틀이 나타나는 건 이미 유명하죠 제가 다 알려드리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괴물책은 직접 찾아보시는 걸로 몇년전 일본 SNS에서 굉장히 핫하던 도시 전설이 있습니다. USJ의 호그와트 교문 앞 크루에게 가서 자신이 스네이프 교수의 팬이라고 말하면 크루가 스네이프 교수의 방 앞까지 데려다 준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도시 전설 사실입니다. 가이드맵은 물론이고 공식 홈페이지 어디에도 실려있지는 않지만 사실입니다. 구역의 앵커 어트랙션인 해리포터와 금지된 여정의 대기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줄이 길면 학교 뒤뜰에 있는 스프라우트 교수의 온실을 빙빙 돌고 난 후에 성 내부로 들어가게 되고 짧으면 대연회장 아래 협곡 틈 사이 쪽문을 이용하게 됩니다. 줄이 짧으면 놀이기구를 빨리 탈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기줄의 다양한 볼거리는 놓치게 되죠. 스네이프 교수의 연구실 입구는 긴 대기줄의 지하 던전 섹션에 위치합니다. 다만... 크루에게 부탁한다고 언제나 갈수 있는 것은 아니고 크루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그때그때 그때 판단합니다. 이와 비슷한 어트랙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리포터와 금지된 여정의 대기줄에는 팬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가끔은 팬으로서 줄이 너무 빨리 빠져서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추천하는 어트랙션이 캐슬워크입니다. 캐슬워크를 이용하면 놀이기구에는 탑승하지 않지만 성의 구석구석을 마음껏 둘러볼 수 있습니다. 다만 캐슬워크 역시 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사실 해리포터와 금지된 여정은 인기 어트랙션이지만 그 내용을 온전히 알고 즐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앉게 되는 의자는 머그리우리가 해리의 퀴디치 경기를 직관할 수 있도록 개발된 특수 마법 의자입니다. 우리가 이 의자에 타기 위하여 향하는 공간은 바로 필요의 방이죠. 금지된 여정을 마치고 다시 필요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덤블도어가 하는 일본어 대사는 침을 두고 가면 필치씨가 압수해버리니 잘 챙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이기구에서 내린 후 만나게 되는 상점의 이름은 필치의 몰수품점으로 여기서 압수한 물건을 필치씨가 되판다는 설정입니다.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 구역은 다 좋은데 모두 다 똑같은 구도로 사진을 찍는다는 점이 아쉽죠. 그래서 소개합니다. 해리포터 구역을 살짝 다른 각도로 구경할 수 있는 스팟! 먼저 세계의 지팡이라는 음식점의 테라스석입니다. 정말 꼭꼭 숨어 있어서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도 많은데요. 그림자 호수를 가장 온전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이곳 테라스석이니 여유가 있다면 한번 들러보세요. 두 번째로 히포그리프의 비행입니다. 찰나의 순간이긴 하지만 히포그리프의 비행의 정상부는 해리포터 테마구역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특히나 일몰 후에 탑승한다면 호그와트와 호그스미드의 야경을 100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롤러코스터의 시작 지점에는 히포그리프 덕비의 애니메트로닉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진짜로 히포그리프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2023년, USJ가 새로운 캐릭터 그리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매지컬 크리처 인카운터입니다 해당 그리팅은 호그스미드 섹션과 호그와트 섹션에서 나누어 진행되는데 호그와트 섹션에서는 히포그리프 매지컬 레슨이 진행되고 호그스미드 섹션에서는 호그스미드 매지컬 크리트 미트라고 새끼 우크라이나 아이언벨리와 니플러와 피그미 퍼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USJ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먹는 자나 디멘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가히 레전드라고 불리는 지난 이벤트 영상은 혁이네 카페에서 한국어 자막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신비한 동물을 소재로 이벤트가 진행되는 곳은 현재로서는 USJ가 유일하니 이번 캐릭터 그리팅 놓치면 손해 잠깐 꿀팁을 드리자면 정확한 것은 당일 쇼 스케줄을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호그스미드 그리팅이 히포그리프 그리팅보다 15분 일찍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니플러가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 5분에서 10분 전쯤에 디플러 구역에서 대기하다가 나중에 다른 동물들을 보러 가고 히포그리프 그리팅 시간이 되면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 캐릭터 그리팅과 다르게 사진 촬영보다는 스토리텔링 중심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이 가능한 시간은 매우 짧다는 점 주의 바랍니다. 마지막 열 번째 TMI 이제 볼거다봤고 빨리 퇴장하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퇴장하기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빨리 퇴장할 수 있는 지름길을 소개합니다. 그림자 호수에서 호그워트를 등지고 해식의 무대 쪽 벽을 향해 걸어갑니다. 무대 옆에서 오른쪽을 보면 한산한 골목길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골목길을 이용하시면 사람 북적이는 호그스미들을 빠르고 쾌적하게 통과할 수 있답니다. 혹시나 USJ를 방문하기 직전 해리포터 영화를 부랴부랴 챙겨보실 분들께 작품별 중요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 전체의 줄거리가 아닌 USJ에 등장하는 콘텐츠를 기준으로 매긴 순위입니다. 3편 아즈카반의 죄수의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으로 1편 마법사의 돌과 2편 비밀의 방이 중요하고 군데의 군데, 4편 불의 잔의 요소가 숨어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1편부터 3편까지는 정주행하고 4편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의 차이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있는 해리포터 구역의 명칭은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라고 했죠. 이름 그대로 영화 속별 세계를 재현해놓은 장소입니다. 반면 런던과 도쿄에 있는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 투어의 부재는 메이킹 오브 해리포터로 영화 해리포터의 제작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스튜디오 투어입니다. 다만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메이킹 오브 해리포터에도 금지된 숲 섹션과 같이 영화 속 공간을 핍진적으로 묘사한 구역도 추가되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리포터 테마 구역의 TMI 베스트 10 꾹꾹 눌러 전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구역이죠. 주라기 공원 구역의 TMI 투어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혁이네 카페 롤코라떼였고요. 다음 투어 열차에서 우리 또 만나요.